이제 한글 파일을 만들 때 먼저 다단을 만들었죠. 근데 여기 위를 보니까 표가 또한 줄로 돼 있어서 한 줄로 먼저 표를 만들 거니까 한 개의 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. 입력에서 표를 한줄한 한 칸을 해주시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에 두 개의 단을 나눠줘야 되죠. 그러면 표 바깥에 어, 커서가 위치하게 해주시고 이제 상단에 보시면 쪽이라는 탭이 있죠 쪽을 누르시고 쪽에 가면 다단 설정 나누기가 있습니다 다단 설정 나누기를 누르시면 커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위와 에 아래가 서로 다른 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단을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되죠 단 위에 그림을 누르시면 단 설정 창이 뜨죠. 여기에서 두 개를 해주시고 저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넣겠습니다. 이제 설정을 눌러서 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입력으로 표를 넣어주시고 다섯 줄 다섯 칸짜리를 넣겠습니다. 만들기 그럼 이제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. 이제 이 표를 몇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. 컨트롤 C, 컨트롤 V로 몇 개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 아래에 다시 단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고 싶다면 다시 상단에 쪽을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다단 설정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죠. 그러면 위에 단과 아래 단이 또 분리가 됩니다. 여기 구분선이 끊어진 게 보이시죠? 이제 구분이 됐고 다시 쪼개서 단 위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설정을 하면 이제 아래는 단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. 이제 여기에서 다시 입력, 표를 눌러서 만들기를 하시면 한 개의 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